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임동면 지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벽과 지붕이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마당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벽이 하얗고 앞쪽에 나무가 많고 이있 정원이 이쁩니다. 여름에 화단이 아주 이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입니다. 수리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벽과 화단입니다. 주변에 때에 있어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집 외부입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문입니다. 컨테이너가 한대 있습니다. 컨테이너 외부에서 촬영했습니다. 댐과 주택입니다. 다리 위에서 댐입니다. 멋진 땜 풍경이 주변에 있습니다 안동시청에서 물건지까지는 약 36km 이며 시간으로는 44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동시 인동면에서 물건지까지는 15km 이며 차량으로 19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송 IC 에서는 11km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면적은 2 7 0제곱미터 8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건폐율 60% 와 용적률 100% 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4.05제곱미터 19평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입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가능에는 23년 4월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승일에는 1994년 5월 2일입니다. 주차대수는 0대이지만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 증명원도 있습니다. 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